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여전구입니다 세계적인 명작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꼽히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후속작인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PC로 출시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의 개발사인 너티독이 게시한 새로운 채용 공고에는 다이렉트1 0이나 볼칸 같은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을 다룰 줄 아는 그래픽 디자이너 엔비디아와 AMD GPU에 대한 이해도 C++ 프로그래밍 콘솔과 PC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일전에 플레이스테이션5가 AMD의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AMD에 관련한 지식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상하지 않지만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이해도와 다이렉트12와 볼칸, C++과 PC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직원을 구한다는 채용공고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2가 PC로 출시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퍼지기에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코즈마 히데오의 데스 스트랜딩이 일정기간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출시를 진행한 이후 PC로 출시할 예정이고 호라이즌 제로던의 PC버전 출시 루머가 도는 등 최근 들어서 콘솔 게임들의 PC버전 출시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한 너티독의 채용 공고는 아무래도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PC버전 출시를 위한 채용이 아닌가 생각이 될수 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3월 중으로 출시를 앞둔 닌텐도 스위치의 동물의 숲 본체 에디션이 우한 폐렴 때문에 출시일이 무기한으로 딜레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부터 사체를 잘못 쓰면 얼마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 큰인생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게임의 몇년만의 후속작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숲 신작 소식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발매되는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은 파스텔톤의 은은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는 못베길만큼 그 귀여운 자태를 뽐냈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공지되었던 약 구매 가능 일자인 2월 7일에서 약및 출시일이 무기한으로 연기되면서 많은 팬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유인 즉슨 한국에 발품을 하기 위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중인 제품들이 현재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또한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은 물론 닌텐도 스위치의 본체 조이콘 그리고 링피트 어드벤처 등 여러가지 스위치 제품들의 한국 출하도 지연됨에 따라 제품 수량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정말 좋겠지만 이 우한폐렴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닌텐도 뿐만 아니라 바로 2020년 홀리데이 시즌에 나란히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게임기기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X에 제품 출하에도 문제가 생겨 출시일이 딜레이 되는 상황이 오게고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해외 기업들의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보니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 필요없고 프리스5만큼은 제발... <웃음> 데스티니와 헤일로를 제작한 번지사에서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번지는 유럽 특허청에 메터라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에 올라간 사진을 보면, 여러가지 강렬한 색감들이 튀고 있는 배경의 로고로 상당히 컬러풀한 게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신작의 채용 공고로 보면, 데스티니2의 케이드처럼 좀더 코믹적이고 쾌활한 분위기의 게임과, 데스티니와 같은 보상 위주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PVP 시스템 등, 데스티니보다 더 가벼우면서 더 코믹적인 게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6월, 번지는 중국의 네디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화로 약 1111억의 투자금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신작이 투자금의 결과물이 될것 같습니다. 게임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하네요 콜 오브 디티의 리메이크로 한 번에 큰성공을 거둔 액티비전이 2020년에는 좀더 많은 게임들의 리메이크 혹은 리마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 액티비전의 ceo인 바비 코틱은 4분기에 진행된 회의에서 다수의 리마스터 및리메이크 타이틀을 발표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바비 코틱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타이틀들은 순수한 리마스터 리메이크 를 넘어서서 ip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로 탈바꿈한 작품들을 지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인 타이틀들은 차후에 천천히 공개할 예정이니 계속해서 지켜봐달라 라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리메이크가 원작을 따라가기보단 신세대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들의 과거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던 다양한 콜 오브 듀티 시리즈들을 이렇게 훌륭한 퀄리티로 재구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상당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이라고 비아냥을 샀던 바이오웨어의 앤썸이 게임을 대대적으로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앤섬은 지난해 2월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출시되었지만 실망스러운 게임의 상태로 인해서 역대급 악평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은 앤섬은 바이오웨어가 버린 게임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많은 공식석상에서 업데이트나 향후 게임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었죠. 그러나 지난 2월 11일, 몇달 동안 게임의 업데이트들은 조금 뒤로 한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게임의 근본적인 문제점, 부족한 콘텐츠, 비행 개선 등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전반적인 게임을 다시 디자인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공지가 올라오면서 앞으로 앤썸에 대한 대대적인 대규모 패치를 예고하였습니다. 비행 씬 하나보고 뻑 가서 질렀다가 처참하게 증발해버린 제 10만원의 가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벌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임 업계까지 피해를 보고 있고 각종 콘솔들의 PC버전 루머 등 오늘은 참 시비가 묘하게 교차되는 소식들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은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 꼭잘 착용하셔서 아프지 말고 즐거운 게임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